갑시다. 4강이네요. 로그 합시다 벌써 서 4강 이네요 로그 함수예요 앞부분을 좀 허들어오는 이유가 뒤에 삼각함수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자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이 x 일거예요 정의역은 x자리에 진수조건 관리잖아 양보다 크다 밑은 1이 아닌 양수조건이었고 공역이지 공역은 y는 모든 실수입니다 오케이 자 얘는 무엇의 역함수라고 지 Y는 A의 X제곱에 역함수야 역함수 오케이? 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있을 건데 Y는 X축도 하나 그려보자고 이렇게 자 A가 1보다 클때 지수함수는 네. 이렇게 해결해 죠 네. 로그 함수 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오케이 네. 얘가 바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입니다 0,1 지났으니까 여기는 1,0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겁니다 1보다 큰 a에 나올 거죠 됐어요 그럼 얘도 무슨 함수예요 증가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정근선이었는데 얘는 얘가 정근선이겠죠. 정근선을 갖는다. 정근선은 짐수가 0이다. x가 0. 자, 이번에는 y, x축.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였지? 그 녀석의 역함수니까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 오케이? 얘가 바로 a가 1과 0 사이에서의 로그함수입니다 y는 로그 a의 x 얘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등호 풀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 밑을 똑같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오케이? 절대 값 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조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 분명히. 진수조건에 되게 이건데, 잘 봐. y는 e log a의 x와 y는 log a의 x 제고두 함수는 같을까요? 뒤에는 식만 넣고 보면 똑같잖아. 이거 나갈 거니까. 근데 얘는 진수조건이 X가 0보다 큰 거고, 얘는 진수 조건이 X제곱이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X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인 거고,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둘은 다른 양수야. 알겠어? 네. 둘은 다른 양수야. 이 녀석은 이게 두 배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네. 얘는 0보다 큰 때도 나오고, 0보다 작은 때도 나오니까 이쪽에서 생기고, 이쪽에서 생기는 두 개의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그럼 평행이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y는 로그 a에 x-p y축 q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자 우리 지수함수에서 내가 여기 전체 k배하는 게 무엇에 대한 의미였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여기에 k배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y는 로그 a의 kx 밑이 a니까 똑같은 그래프의 네. 형태를 뜰 건데 k는 얘는 어떻게 분리가 가능해? log ax 의 플러스 log ak 의 어느 축평행이동과 관련 있어? y축 평행이동과 관련 있지? 네. 괜찮니? 네 어,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네. 이 상태에서 문제 바로 봐봐 짚먹지 마고 별거 아니니까. 422번. FX는 로그 a n 라 목소리 좀 내주자. 아, 나 오늘 너무 답답하다, 나. 그나 하루 종일 학원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시에 이제 초등 국면 그때 말을 처음 해. 근데 너희도 대답을 안 하면 나는 하루 종일 누구랑 대화해? 그 네. 불쌍한 사람 한명 살려준다 생각하고 말좀 해라. 아 어, 진짜. F1은 F1은 F1은 5. f 1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그 아무 말도 안 해줘. 말좀 해줘. 들리니? 더 늘려. 어? 더들렸어요편 들어주는 거 봐. <웃음> 이 씨. 이집어에면 로그. A에 맞습니다. 4 아, 플러스, 플러스 네. 1이 오. 5 그러면 로그 a 의 4가 아, 얼마? 아, 4. 4 A에 4제곱은 얼마? 아, 4. 4 그러므로 A는 아, 4. 루트 2 그럼 난얘를 풀기 위해 14를 집어넣으면 로그 루트 2의16 아, 플러스 1 제곱하면 얘인데즉 2가 얼마야? 8이지 네. 그럼로 얼마? 의 그래프 단 A는 1이 아닌 양수만 걸렸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정의역은 0보다 크다라는 거 맞지? 네. 1번 맞는 얘기네. 네. 2번 무슨 얘기야?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네. 그리고 Y축을 정근선으로 만든다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네. 0 정근선 맞지? 네. 3번 A가 2범위에 있으면 무슨 함수라고 해서 네. 감소 함수가있지 네. 맞지? 4번 누구의 그래프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는 x축 대칭한 거 맞지? 5번 누구의 그래프를 y는 log a 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드는대잘 봐. 이건 a의 마이너스의 제곱 마이너스랑고 불안하지? 그럼 마이너스 여기 곱해져 있는 거지? 아시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y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다.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440m 아, 나는 역함수를 실제로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여기서는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로그를 지수를 바꾸는 과정도 연습을 해 봐야 돼서 가끔은 시키긴할 거야. 근데 최대한 역함수를 만들지 않고 푸는 걸 좋아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 지금 저 주황색이랑 이 연두색이랑 대칭이잖아. 네. 그냥, 낙관을 이용해서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얘가 대칭 축이지. 네. 혼대칭도형이지혼대칭도형은 네. 대칭 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자르면, 대칭 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자르면, 여기리 여기가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 바로 얘가 하고 뭐 얘가 대응점이야. 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A컷만 1이면 요 점의 좌표는 1컷만 네. 표개가 되겠지. 네. 요즘 에이크마비는 B, B, 백한만이 잡혀야 되고 네. 아까 저기 성이 갖고 왔는데 여기하고 여기 있을 때 이게 3대1이래 네. 그럼 여기서 이기죠 1대3대1 네. 대대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무 뭐 다른 얘기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울이 여기 그냥 또한번또 얘기를 붙이면 이 빨간색 기울이 얼마야 네. 빨간색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로그함수 나오고 지수함수 나왔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어. 어, 그럼 너무나 대놓고 역함수에 관한 얘기죠. 로그함수 나왔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고, 따로따로 곡선이 이전 나왔대. 뭐, 뭐가 같대. 그럼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얘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얘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한 대칭이지. 여기서 만나겠죠 역함수와 Y는 축에서 만납니까? 지금 안 만납니다. 얘는 만나요, 무조건. 한번 더서. 왜이렇 맞지? <웃음> 히터를 계속 틀어놓으면 내 행동이 붕 떠져요. 겨우 짱잘 되는 것 같아. <웃음> Next. 432번. Y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로그. 이에이 X에 플러스 1그냥아 1. 조금만 더 목소리 좀 크게 내줘 저어보 너무 깔리지만 나도 깔고 싶어 이게 정의역은 어떻게 한다? 진수가 0보다 크다 2 e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 X는 2보다 작다 2번, 점근선은 진수가 0이다 2 e 마이너스 X가 0이다 X는 얼마다? 3번 1,2를 지나냐고 물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1은 마이너스 로그 2의 1 플러스 1 이게 0이니까 맞죠 4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냐 그래도 생각해봐 미치 이 2야 x 앞에 부호가 바뀌었고 여기 y도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미치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둘다 바꿨으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했지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지금까지 아, 틀렸네 네. 5번 얘를 평행이동했다 위치 얼마야? 2. 2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인 상태에서 보니까 똑같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네. x니까 평행이동 맞지? 네. 네. 그지? x 축을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네. 2만큼 y 축을 얼마만큼? 1그목 틀리면 풀겠네 너의 목소리가 좀더 컸으면 좋겠어. 들리긴 들리거든. 어떻게 들리냐면. 말도 어 네. 제가 콘서 만드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번호가 사사사니까 오늘 44이에요. 444번이 불안해요. 유사 사가 너무 많아요. 어, 그래? 몇 번이었지? 438번. 뛰어넘었어? 유형사의 444가 아니라서 <웃음> 오우 438번 이거 그래프 저기 있는 거분에서 붙여 있는 거438이거 그려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려져 있는 거활용 해봅시다 1 여기서 이렇게 와서 내려온 게 누구 A. 네. 야, 이거 그림 이렇게 그리면 너무, 너무 내가, 여기 다시 그려야 되겠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요 1. 여기 Y는 X축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A. B. C. 2분의 1에 a-b a -B. 자, 생각하자. 1이야.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지. 네. 1, 0 근데 네. 여기가 1인 거잖아. 네. a를 넣어서 a를 넣어서 여기 몇컷마 몇을 지난다. a, 네. 1을 지난다. 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나오려면 a가 얼마? 2. a가 2인 거야. 네. 그럼 2를 넣어서 여가 2잖아. 2가 나오려면 B는 얼마? 4 그럼 여기가 4인 거야 그럼 4가 나오려면 C는 얼마? 16, 16. 16인 거야 그럼 16이 나오려면 D는 얼마? 2에 16제곱인 거지 자 A-B 2너스4 2분의 1에 마이너스 2는 얼마? 마이너스 제곱이 이제 좀 익숙하십니까? 네어 화면에서 이 풀이 가정은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로 풀었네요 지금 <목소리> 어 럭키 알아서 잘하세요 알아서 <웃음> 잘하세요 정리할 시간 한 10분 드릴게요 자 444번 번호가 뭐야 자 Y는 어 로그 4에 x-2 플러스 3. 의 역함수가 y는 a의 ex 플러스 b 플러스 c더라. 자, 나는 역함수를 만드는 걸 극혐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닌 다른 뿌리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도 한 번은 봐야 해. 음. 그래서 이쪽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얘를 이항합니다. 그러면 y-3은 로그 4에, x-2가 되겠죠? x, y 자리를 바꿔요. 그럼 여기가 x가 될 거고 여기가 y가 될 거야. 그럼 지수식 표현을 바꿔주면 4의 x-3제곱이 y-2가 되고 즉 y는 4의 x-3제곱 플러스 2인데 위치 2 x 고 바꾸려면 2의 2x-6 플러스 2 이렇게 시야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2. b는 얼마? 마이너스 6. c는 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미치 2이기를 말해요, 2. 그럼 2가 나가지? 네. 분의 1으로 나가지? 그렇지? 네. 2분의 1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미치 얼마인 거야? 네. 2인 거야? 아. 미치 2. 2인 거야요 밑이 2. 밑이 맞지? 네. 네. 네. 이 2가 꼴 빼기 싫어요. 양면을 곱하고 싶은데. 양면을 곱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곱하고 싶은데 그건 놔두시고 이거 볼게 여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거야? 이 그럼 여기서 y축으로 2만큼 이동하겠죠? 역함수니까 네. y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야 돼서 2에 x 3처 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만 올거예요 됐습니까? 네. 또는 <웃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는 밑이 사잖아요얘 네. 밑은 A제곱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A제곱이 4가 되게 하는 양수에는2 뽑아내시고 평행이동으로 2개 찾아줍니다. 오케이? 그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라는 거 역함수를 만드는 건할 줄은 알데 쓰지 않아 잘. 이거 하수 평민 됐지? 네. 네. 유형류 4, 4, 5 A가 바꾸면서 볼게요 로그 5에 얼마? 9 B는 얼마? 3인데 빛이 5게 좋잖아 3 로그 5에 3이니까 로그 5에 보니까 로그 5에 5의 세제곱125 C는 로그 25니까 5로 바꾸면 25 2분의 이 가겠지 이분의 언제든 루트? 백시아요 그럼 누가 끊지보 자고. 누가 꺼비? 가지 그그 다음. 다음. 그 다음. 다음. x 의 범위가 1과 6인데 y는 로그 5의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다 여기 증가야 감소? 증가야? 이렇 로그식 증가와 지수식 증가가 다르지 너희가 원하는 성적의 상승은 지수식 상승이지만 실제 성적의 상승은 로그식 상승도 가파른 거지 자 그럼 여기가 얼마? 1 이거 얼마? 6 언제 최대요? 6일. 6일 때 최대. 로그 5에25 3 이게 얼마인데? 이가 2. 2.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그럼 1일 때 최소니까 1기 집어넣으면 로그 5에5 3. 얘가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언제 괜찮니? 네. 목소리 안 내주면 잘 따라오는지 체크업 안돼. 내가 놓쳤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소 o 본인 걸로 만들다니까 왜 남의 걸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얘는 뭐야? y는 l o g o i n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불편하니까 얘를 뭘로 바꿔? t i t <웃음> 근데 여기 x 범위가 나와있어 얘는 네. 증가함수고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t의 범위가 필요한 거네 네. t는 아보리아 위보리야 위보리아 네. 축이 어디야 네. 누가 네. x가 네. 1 근데 범위가 2 네.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요렇게만 있는 거니까 최대는 1에서에 네. 1을 집어넣으면 네. 8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그래서 네. t의 범위가 네. 결정되지 t의 범위는 아, 아, 아. 4에서 아, 아, 아. 8까지 근데 우리 뭘 구하는 거야? 로그 2의 t. T. T. t 그죠? T. 아, 보려, 이, 보려 아니, 무시 증가지? <웃음> 증가 네. 4, 8 8에서니까 8 집어넣으면 얼마야? 3 4에서니까 2, 2. 그래서 최대값 얼마고 4. 3 최소값이 얼마다? 2. 지수에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조금 다른 게 이제 나오죠 480, 4 5 8 번. 다르다? 뭐 다른 것도 아니지 x의 범위가 1과 16. 16에 대해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로그 2의 x 플러스 아, 3의 최소 최소를 구하라 뭐가 반복적으로 보여? E, e, 어, 로그 2x 로그 2x 그럼 뭘로 바꿔? T, t로 치환하겠지? 그럼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겠네? 네 죽고 싶니? 네 아, 모든 왜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왜생길 네. 얘는 안 생기지 네. a x제곱은 얘가 y일 때이 y의 범위가 0보다 컸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하는 0보다 큰 건데 얘는 없잖아 얘는 네. 범위가 없다고, 오케이? 근데 네. 여기 x범위가 나왔으니까 얘 만들어줘 1, 16, 0, 4, T의 어디, 어디? 4. 4. 얼마야, T. 의범 o m 어디 of the o y 는얼마야요 a s y 는 t 제곱 마이너스 아, 뭐. T. 제곱 o m a n 금어 t h 니까 말만하면 다 woman of the city. 야 A 이 o m 이 n of the city. A 여기 m a n of t h 세대값은 됐죠? 잘 안되시면 집에서 영상도 좀 참고하시고 문자 주시고 y는 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인 x 어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지수식이야, 로그식이야, 다항식이야. 이 녀석이 뭘 구하래? 음, 이 녀석에 몸통아리를 네? 뭐, 보여주세요. 맨날 구하는 거지, 그렇지? 자, 잘 들어봐. 얘는 유형화를 좀 해줘. 방정식에서도 보일 거야. 여기에 숫자만 들어가면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X가 있는데 지수 자리에 로그가 돼 있으면 이 로그를 취해주면 돼 양쪽에다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 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이지 맞지? 아니 여기가 Y가 얘니까 같은 자리에 넣어준 거잖아 지금 그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가지 오케이? 로그 2의 y는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가 곱해지네 얘는 그냥 y라고 바꾸자 얘는 x라고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괜찮아요? 지금 y 안은 x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긴 해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 x 자체는 어차피 치환된거지만 범위가 없잖아. 근데 여기 범위가 있으니까 샤랄라 차, 여기 얼마? 1, 8 1 집어넣으면 0이고 8 집어넣으면 3이니까 x의 범위는 어디야? 1 0과 3사이지. 얘는 아이로블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2. 2일 때. 지금은 난 x라고 했지만 사실 t로 하는 거랑 똑같죠. 0과 3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2에서는 최소 얼마가죠? 마이너스 4 0일서 얼마가죠? 0 누가? Y가 Y가 마이너스 4에서 얼마? 0, 0. 근데 Y가 누구야? 로그 2의 y. y 마이너스 4 0 오케이? 네. 얘가 뭐야? 로그 2의 1 얘는 뭐야? 로그 2의 16분의 1 그러므로 Y는 십리 분의 1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저 사실 얘가 2015학년도 쯤에는 신유형으로 분류가 되더네요. 그러니까 5, 6년 전에 나오네요. 탄생한 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한 10년도 안 되네요. 신상 그나마 신상 11번 464 이쪽에서 할게요 x가 1보다 클때 네. y는 로그 4의 x. x 더하기 로그, x. 로그 x에 250 250이요. x가 1보다 커요 네. 자 미치 1보다 크니까 그지이 네. 값은 양수겠지? 네. 아니할 수도 있나? 자, 그럼 이렇게 볼게.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줘 볼게. 그럼 네. 얘는 로그 4분의 로그 x 더하기, 로그 x 분의 256이지. 네. 자, 이 녀석이 뭘 구해달래? 최소값 양수. 양수. 네. 1 들어가면 1보다 큰수 들어갔으니까 양수, 양수. 네.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곱했지? 네. 그럼 로그 4분의 로그 256만 남지? 네. 얘는 로그 4의 256이겠지? 네. 네.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분모로 나가고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네. 8이 나가네? 이거 네. 네. 없어지면서 4잖아. 2 로그 4 얼마? 4가 최소다 됐어요? 남은 시간 이거 다 따라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시간 끝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충분히 가능합니다